기즈부입니다. 오늘은 탄 냄비 닦는 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냄비가 이렇게 타버렸습니다. 두둥 <웃음> 네, 이렇게 타버렸는데요. 감자탕은 처음 끓여먹는다고 끓여먹다가 묵은지가 밑바닥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닦을까 하다가 콜라로 일단 닦아봤는데요. 1차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베이킹소다로 닦아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물은 어, 베이킹소다랑 어, 식초, 집에 있는 식초를 이용해서 닦아내보도록 할게요. 베이킹소다는 한 3-4스푼 정도 넣어주시는데요. 작은 냄비면 한두 숟갈, 세 숟갈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좀큰 전골 냄비나 이렇게 큰 냄비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넉넉하게 3-4스푼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베이킹소다를 넣었고요. 식초는 어,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도록 조금 한바퀴, 두바퀴 한정도 돌려세요좀더 돌려야 되겠네요 네. 이러면 거품이 좀 올라오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물을 받아서 끓여보도록 할게요 콜라로 한번 해서 이렇게 지금 좀 떴는데요 이 밑바닥에 있는 걸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닦아내줄게요 그러면 가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물을 가득 채우시면 끓어 넘칠 수 있으니까요 어,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만 넣고 가열해 주세요 네, 처음에는 강한 불로 했다가요 나중에 조금 끓는다 하시면은 그때는 약불로 줄여 주도록 할게요 중약불로 줄여 주도록 할게요 이제 다 끓여주셨다면요 버려주시고 헹궈내주도록 할게요 네, 아까랑 많이 달라졌죠? 지금 물만 끓여서, 지금 물만 끓여가지고 버려는 상태인데요. 지금 바닥 부분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드러운 솔로만, 수세미만 이렇게 닦아내도요, 정말 쉽게 벗겨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설거지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철 수세미로 하면은 바닥이 아무래도 기스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부드러운 수세미만 이용해서 닦아내주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밑바닥에 한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는 조금 강한 수세미로 밀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웬만한게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밀어낼게요. 네, 짠!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탄냄비를 닦아봤는데요. 지금 물기를 안 닦아서 그런데 밑바닥이 정말 깨끗하게 다 닦였어요. 베이킹 소다랑 그다음에 식초 이용해서 탄냄비 깨끗하게 닦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즈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